니몰로 t 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 k 입니다 저희집 이제 이 무한수왕이 한수 안한지 1년이 됐네요 작년 12월 2021년 12월 11월 12월에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2023년이죠 일단은 다 물어보세요 뭐 무한수인데 이게 되냐 하시는데 저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여기 수류 보이시죠? 물 나오고 여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한수인데 유여과요 여과기 있어요 이거 그 지난번 300일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초 유지를 위해서 환수를 안하기 때문에 칼륨 액비랑 휴믹산 베이스 의 액비 저희 거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300일차에서 또 이렇게 폭탄 맞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한두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더 없죠 블랙 테트라도 계속 또 죽었고요 저기 블랙리온들도더 많이 죽었고 코리도 죽었고 플라잉폭스도 죽었고 너무 좀 비어 보인다 해서 제가 수입하는 친구들 중에서 레드백 엔젤피쉬 4마리 네 갖다 놓습니다좀더 커지면서 예뻐지겠죠 최근에는 그거 넣어주고 있어요 여과기도 청소를 안하고 여과기청소안한지 1년이 됐거든요 안에 솜도 그렇고 건드리지 않은지가 1년이 됐는데 수질을좀 잡자 이거 저희 랩액티브 랩 분말 박테리아죠 이거를 통에 넣어서 주 1회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분말 박테리아 쓰고 나서 더 쨍해졌어요 나 이거, 이거는 환수하는 어항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졌습니다 뒤에 크립토코리네 발란세 이렇게 그때 하나 심어놨었는데 300일차에 한두달 정도 지났거든요 두 촉으로 이렇게 분열을 했고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그냥 샌드예요 산시바르 화이트 샌드인데 여기에 심어도 저런 발란세나 크립토코리네 이런 친구들 아마존 이런 애들다잘자라거든요 물론 고압이 들어가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300일차 넘어가면서 그때 여기 뒤쪽에 타이거 로 쳤어요. 이렇게 넣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좀더 지나면 더 예뻐지겠죠 유목 배치도 살짝 건드려봤고 그때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서 몸 살짝 건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영왕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이만큼 했다 이렇게 뭐 300일 했다, 1년 운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 실물, 실제 그 어항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말씀드리지만 무한수의 무여화로는 그 절대 유지 안됩니다 여각이 있어야 유지되고요 그리고 고압위탄 들어가고 있고 칼륨액비, 슈믹 베이스액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수초가 되는 거고 수질 이렇게 쨍한 거는 저희 분말 박테리아 랩액티브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 시간과 돈 낭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는데 따라 했는데 안 된다 위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1 0분 정도 넣고요 알겠죠 이거 흔들어요 이런 색이 되거든요 유 색깔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분말 박테리아는 정해진 용량 대비 과하게 넣으면 산소 소모를 급격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산소 부족이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포기 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한 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이렇게 쨍하게 맑아집니다. 분말 박테리아제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핫한 수족관 중에 하나인 그 진주의 펄라코아에서도 세팅 가거나 이렇게 관리할 때 주기적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쓰기 전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능이 다 보증이 된 거니까 좀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항이 항상 뭔가 뿌옇고, 희탁 비슷한 증상이 있고, 어항 물을 자체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찍은 왔네. 아, 그리고 저희 집에 무한수 100일차 넘은 수조도 있거든요. 저것도 지금 무한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리스네리아 있고, 저희 난태생어들 폭발하는 수조. 그 수조도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현재 지금 101차 끝까지는 환수를 하다가 이제는 환수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지금 한세달 됐는데 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무한수 투자 하이왕 무한수 101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한수 1년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